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박세븐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디스윙, 암스윙,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차이점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좀 시리즈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암스윙이랑 바디스윙의 차이점은 하나는 몸을 쓰는 거고 하나는 팔로만 치는 거겠죠. 그죠? 제 스윙의 차이점은 뭐냐면 몸을 잡아놓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고 막 팔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렇다고 제 스윙이 암스윙이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를 좀 나누자면 암스윙은 뭐냐? 암스윙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팔로만 치는 스윙이 암스윙이에요. 누가 대체적으로 암스윙을 많이 쓰냐?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연세가 좀 많으시던가? 다치셨다던가, 근육이 너무 많아서 도는 범위가 작아지면 팔로만 쳐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암스윙으로 해요. 그 외부분들은 바디스윙을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바디스윙을 한다고 해서 어깨, 손 붙여놓고 다 같이 한 번에 돈다고 이게 바디스윙이 아니에요. 바디스윙이라는 거는 내 몸하고 손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냐 안돼 있냐를 뜻하는 거지 이게 같이 시작하고 있냐 아니냐를 뜻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히프를 잡고 뭐 상체를 잡고 이렇게 팔로 올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아 그러면 암스윙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제 스윙은 암스윙이 아니고요. 버티면 버틸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파워는 세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거든요. 어, 이번 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세요. 자 골프에서는 7단계가 있어요. 7단계 어드레스 셋업 포지션 그 다음에 테이크 백 테이크 백 백스윙 탑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 스루 finish position 이렇게 7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들어갈 거는 테이크백 어, position을 먼저 들어갈 거예요 바디 스윙에 있어서 테이크백 때는 어깨 손 이렇게 테이크백 때 물론 이렇게 같이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여기 어깨 부분 있죠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를 잡아두고 얘는 잡아두고 팔을 땡기라고 해요. 이렇게 잡아두고 땡겨야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얘가 얘를 잡아두고 땡겨야지 겨드랑이가 붙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게 몸, 몸은 몸 여기 있는데 얘 어깨도 올라가고 팔도 같이 올라가면 이거는 사실상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겨드랑이가 몸에서 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깨는 놔두고 손은 뒤로 당겨야지만 이 겨드랑이가 몸을 몸 위주로 돌아서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는 잡고 손은 위로 올리고 이렇게 테이크백 어깨 잡고 손은 위로 올리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테이크백을 올리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깨 잡고 테이크백 올리고 그래서 이거를 수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어깨 수평, 어깨가 수평 요런 느낌 이래야지만 오른쪽 광배근을 자극을 해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뒤 턴이 이루어져야지 체중이 오른쪽 발로 갈 수가 있어요. 다시 이런 식으로 오른쪽 광배근을 자극을 한뒤 턴이 이루어져야지 체중이 오른쪽 발에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오른쪽 발이 오른쪽 겨드랑이가 떨어지면서 오른쪽 발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턴이 이루어졌을 때 오른쪽 발을 밟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바디 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암 턴이에요. 암 스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깨를 같이 돌리라고 하지 않고요. 어깨 잡아두고 손만 뒤로 왜냐 등을 자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이 자극이 되는 거를 보고 그럼 밟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스윙 탑을 들어갈 때 수평이라고 했죠? 아까 이거 테이크백은 수평 백스윙 탑 때는 수직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 여기서 수직 바로 돌아, 돌아갈 돌아 거예요. 그러면 수직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축이 오른쪽으로 바뀌고 요렇게 수직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확 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테이크백은 어깨 잡고 등을 자극해라 두번째 그대로 어깨를 수직으로 만들어라 체중이 오른쪽에 가고 수직을 만들어라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 같이 올라가지 말고 잡고 수평 근데 등을 자극을 하니까 체중은 오른쪽 수평 수직 요런 느낌 다시 수평 수직 알겠죠?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Have a good day